투시 비어? 우리오 치킨을 하는건데 여기다 뭘 쓰라는데 방명록 같은거거든 아 이거 안내 형 응? 오직 누구야? 어떻게 알았냐? 아버님 이거 맛있어 공쥐야 봉쥐야 Yeah. Yeah. Yeah. 아, 앞쪽에 타시죠 앞쪽에 타시는 게 그래도 중간중간이 제일 날라 어. Yeah. Uh. Oh. 문제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딱저 성당 옛날 엄청 오래전에 지은 것 같은데. 이렇게 어, 보였나 보지 왜? 그죠? 장난, <웃음> 장난, 아니다, 얘. 장난 아니다 밑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랑 <목소리> 뒤에서, 뒤에서 제일... <목소리> 여기 타야 돼 <목소리> 오이씨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오늘 여기가 지대로인데요 아주 그냥 이 와이어로 그냥 땡기는 거 아니야? 지금 썰바라긴 하다. 호텔이 호텔. 어. 괜히 전망대 는 아니네. 어. 괜찮네. 올라오기 네. 잘했네. 네. 음. 예. 그러니까 사방을 다 보는 거죠. 저쪽 바다 쪽도 보고. 오우. 우리 사랑 변치 말자 뭐 이런거 여기다 부고 가는거죠 <웃음> 교회 이게 이제 제 꼭대기는 교회 내가 버님 종치고 옛날에 이제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는가 봐 길이 걸어서 오는 예, 걸어서 오는 길이, 그래. 길이 있고 이렇게 전망되는 <목소리> 세거나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고. 저기 보성길인데. 네, 그렇네요. 초켜놓고 아유, 이게 다 보이네요, 본이죠. 다가 아버님, 저 우리가 저쪽 끝에 저, 저쪽 있는 거기 해변가가 있거든요. 거기다 해변가도 한번 또 걸어보시고. 이기여네 네. 여기, 여네 여기,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아니야, 음.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. 별로겠죠? <웃음> 맨날 타니까 뭐 맨날 사면 모르는 거지 뭐 어쩌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나 그냥 따라가시죠 <웃음> <사러> <웃음> 사람이 없어도 왔다 갔다 그냥 시간 된거 왔다 갔다 응. 절로 내리네 그러두 개를 만지그러두 개를 만들지, 그런거두 네. 개를 만두두 개를 만들 산티오스에서 식당을 찾아서 점심 먹으러 얼마나 아 여기서 좌회전 현재 위치가 아니잖아 현재 위치를 현재 잡아야지 현재 위치있잖아한번더 가야되지 않아? 아 하나 더 가야되네 한번더 가서? 아 여긴 파란불인데 횡단보도 <웃음> 횡단보도가 없네 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쿠페 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산토식가 <웃음> 훨씬 살기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맨날 모지에만 있다보니까요 모지가 제일 좋은 줄 알고 <웃음> 어. 나쁘지 않지? 요새 안갖고 깔려지나 요새 쭉깔거든 샐넬을 찾아가서 눈이 쉬워 진짜 제대로 가고 여기 다 왔어 여기 슈퍼 레스토리안이라고 써있네. 우와 이게 대박이다 여기. 와 로터스인데 안전해. 맞지? 아. 음식 어떤가요? 괜찮아요? 음식 아버님 괜찮아요? 응, 너가 먹고 싶은 게 있어. 위에도 있어 위에도. 보여보. 이건 안 가자. 어때 음식 괜찮아 여기? 약간 쌍파랑비슷하잖아왔고 이거 안 아버님 맛이 어때요? 괜찮아요? 거의 물이봉봉 무지 b o 90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해서 수영 이런 못하겠네요 가자고! 사전만 빌려 탈까? 산토스 기차 이어호랑이 사자구나 안 오잖아. 그래. 아이고, 이건 다리 절고 있네. 지금은 좀 많이 손을 받네요, 이거를.